대전입니다, 대전. 제가 대전을 되게 자주 오는데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네, 갑니다. 바로 무시철도 타고 열차 즐기는 작은 콘서트 3시 6등 권 저거 한번 타 보려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연 그거 하실... 네 아... 네네네 <웃음> 아, 유튜버 영자로기님 아니세요? 어머! 30명 밖에 안 돼서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날이 더울 때는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니까. 그치, 괜찮아. 그치, 괜찮아. 그아 앞선에서 대전 서브웨이 페스티벌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람 부탁드리며 관람을 원치 않으시는 고객께서는 구축하는 유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기획자고 제가 이렇게 기획할 때 시인분들이 좀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해각에고얘기 했는데 어, 기획을 해놓으서 저는 좀, 좀 욕심이 나가서 어, 이렇게 연락을 했고요. 뭐 이렇게 사시는지역철이 아닌 석상이제집 직장 관니에서 소리 듣는 직원서 이렇게 비판하시 분들도 있 제가 최대야 열심히 비려드릴 테니까 함게 네무성운 통화까지 즐겁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음. 어, 첫번째 곡은 어, 여러분들은 뭐 이게아시는계들 계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첫번째 준비해 볼어요 네. 기가좀더잘 음. 잡았습니다 Yes, I did, I believe, the no one that I o Right there, right next to you. Oh, It's hard, the y just seems so dark. If I can be with you tonight, <laughs> let me down tonight. <laughs> <laughs> 아니 본인 불편해서 그래야 하아유없 주에 는카페고들질 그래요. <웃음> 래고 이래서 중벌을 쓰라니까 아니 카메라 카메라를 1 0만원짜리 들고 이거 2만원짜리 들고 요 영상이 너무 안전적이요 만족도 조사를 하네요 You don't help 유성선 특별매장 아특 공연장 있니까할일 어? 어. 없는 사람이야 유성호선에 남들하고 먹은데 있으니까 그런 놀게 예. 많단 말이에요. 아, <웃음> 아 이분, 이분 말이 순하지네. 아. <목소리> 렇 <목소리> <목소리>